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오버이트 6000잼 뽑기입니다 중간중간 변화가 계속돼서 게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오늘은 과연 정가에 구매하게 될지 아니면은 그전에 뽑아서 이득을 볼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전에 28일 패치로 바뀐 것중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출석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일반, 복귀, 전체 출석부가 변경되었고요 이전에 받고 있던 출석부를 다 받아야 새로운 출석부로 바뀐다고 합니다 어, 아직 저는 이전에 받았던 출석부가 있어서 새로운 걸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요 공식 카페에 가도 새 출석부를 이미지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투장이 개편됩니다 브론즈에서 크리스탈 랭킹에서 상위 랭킹으로 올라가기 쉽도록 점수 계산이 조정된다고 하네요. 승률이 높을수록 연승이 많을수록 점수가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골드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원래의 위치였던 다이아까지 갈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신화 영웅 제우스의 패시브에 새로운 효과가 추가됩니다. 자신을 포함한 파이터 영웅은 레인저 영웅에게 주는 피해량이 25% 증가하고 받은 피해량이 25% 감소하는 효과인데요 5레벨 기준에서 발동하는 패시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감으로 보고 있는데 어 5레벨 기준이 아니었네요 지금 보시면은 1레벨에도 지금 효과가 붙어있는게 확인됩니다 이번에 나오는 포세이돈이 파이터 관련해서 추가 피해가 붙어있는걸 봐서는 다음에 나오게 되는 신화 영웅들까지 다 나오게 되면은 아마 가위바위보 시게되기 만들어질 것 같네요 신화 영웅을 중심으로 만든 대으로 재밌는 판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포세이돈 관련 이벤트 등이 생겼으니 공식 카페 업데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7,110잼이 있는데 한번 포세이돈 몇잼 만에 뽑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원 플러스 3 이거는 없습니다 신화영웅부터는 하지만 여기 6,000잼 마일리지로 하나 뽑을 수 있다는 거 여기서는 선택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우스를 받든 포세이돈로 받든 둘 중에 하나는 받을 수 있겠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Let's 츠고 총1110 점이 나와야 겠죠? 남는게1110점 나올 때 까지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맞아. 채널, 채널, 채널, 중 요하 죠? 아, 채널 어디로 와야 되지? 그레이트, 내가 어디에 있더라? 음... 9 9 9 채널 까지 있던가? 이게 999 까지 있 으니까. 혹시 뭐를 오늘은 마지막 구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면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 없겠지? 자 이어서 뽑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첫번째 실패했었고, 다음 두번째 아, 바로 일전설 아, 내 눈! 하지만 너 필요없어 아, 이게 뭐죠? 이게? 아니. 어... <웃음> 어이씨 두 번째 많이 나왔네. 반대양와 대박. 수생 아 대박 <웃음> 진짜 대박이네 이거. 와 아니 와 대박. 구구구구구와 구구구 최고다 진짜 구구구. 아 여기 없죠 사람? 아 좋아요 좋아요. 무 오늘은... 예전 같으면은 원하는거 뽑으면은 멈췄는데 이건 진짜 너무 빨리 나와서 이번에 6000잼 다 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두 번만에 나와가지고 와 이거 솔직히 당황스럽네 원래 약속된 전개로 6000잼을 뽑아야 되는데 아 좋아요 신화부터는 이거 카드 색깔이 다르니까 막 눈에 띄네 아 좋아 좋아 과연, 또 나와줄지. 아, 제발, 제발. 6,000 안으로 2초월 했으면 좋겠다, 진짜. 6,000 안에 2초월 하고, 6,000 는 마일리지로 해서 3초월. 아, 좋죠, 그러면. 완전 좋죠. 오케이. 두 번째 전설. 어? 세번째 전설? 여기 맛집이었나? 와 999채널 맛집이었네요 이왕 전설 나온다면 그레이나 엔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전까지는 다 백렘 찍었거든요 이제 아 피프가 나오네 어? 몇전설이지? 4전설인가 이제?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그냥 운이 좋은건가? 오 네메시스 5전설 아 빠르게 3천0 0재미 날라갔죠? 어? 뭐? 아니 이것은? 오 신라 카드인데? 뭐뭐지 포세돈 와 포세돈 또 나왔어 <웃음> 와 대박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와 대박 여기 대박이네 대박 맛집이네 여기 가자 또와와아 <웃음> 진짜 오랜만이다 와 언제지 저 세실 세실리아 나오기 전에 뽑고 나서 처음인데 왜이런 거? 아, 역시 존버가 답이었다. 아, 좋아, 좋아. 진짜 원하는 대로 두 개가 나왔어요. 아, 이거는 빼박 빼박 6000점 가야 된다. 말리지 간다. 말리지 와, 로엔그리까지 6전설 맞나? 6전설인가? 아, 이거 맛집이었네. 진짜 와, 6전설? 어, 어, 방금 신화카드죠? 신화카드 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와, 또 있다. 와, 대박, 여기. 진짜 대박이다, 여기. 제발. 포세이돈? 와, 또 포세이돈. 뭐지? 자, 이제 두번 남았거든요? 600잼? 두번 남았습니다. 자, 현재 포세이돈 3개에 전설 6개. 와...대박인데? 아 일단 여긴 꽝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가자 아꽝 마지막에 꽝 마루가 엄청나왔네 이야 대박이다 이거 나밖에 없지 여기 이 채널 아! 여기 사람 있네? 아 여기 한 사람도 있구나 되게 많다 포세돈포세돈포세돈 어? 뭐지? 포세돈 많이 뜨네? 뭐지? 확률 바꿨나? 와나 이렇게 많이 뜬거 처음 본다 아 여기 위에는 아니구나 아 아니네 아니네 아 깜짝이야 자 999채널 기준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개 포세돈다 포함해서 아홉개 보았어요 어 999채널이라서 9개 와 미쳤다 자 선택권 당연히 포세이돈 받죠 마리즈까지 완벽하게 탕진했습니다 이야 와와 와, 진짜 뽑기로 이런거 처음이다 진짜 와 일단은 필요없는 희귀들은 다 갈아버리겠습니다 저 이제 희귀도 다 100렙 찍었거든요 올 100렙 달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다 갈아버리겠습니다 후! <목소리> 초월, 가자! 아, 하나만 더있으면 초월이네. 아, 까비, 한 개, 까비, 진짜. 와, 잼이 없다, 잼이. 아, 패시브를 못 찍었다. 어, 딱한 개, 딱한 개인데. 아, 이거. 아 이거는 아 이거 각인데 13,000원 13,000원 아, 아 코스튬 코스튬 해야되나? 코스튬 코스튬 보자 어떻게 해야지 진짜... 아 뭐야 아좀더 여신같다는 느낌이 나네요 아 이거 제발 무시이런 것도 코스튬 바뀌면 같이 받기만 좀 아, 이런 게 아쉽단 말이야, 항상 오고 있지만 아, 이건 이게, 초월이 제가 안 됐으면 안 사겠는데. 아, 이거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아, 이거, 이건, 가자. <웃음> 이건 가자. <웃음> 요건, 요건, 구매 가겠습니다. 결제 완료. 안녕. 자, 구매가 되었습니다. <웃음> 처음이야 신캐가 나오자마자 한 번에 풀추얼한거 처음이야 좋았어, 마지막 마지막 키스다 모았죠? 풀추얼 갑니다 얘포세동 예, 어딨냐 어? 어딨어? 좋네? 야 처음이다 처음 첫날 신캐를 첫 뽑기로 한 번에 풀초월와 이거 처음이다 진짜 저 오버히트 2년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네요 이게 야 이런 날이 있구나 아 대박이다 진짜 와... 이제 신화 강화를 위해서 노가다를 하는 것 밖에 없네 이게 신화 캐릭터는 신화 강화를 하냐 안 하냐 저게 엄청나죠? 아 완벽 완벽 완벽 그 자체의 캐릭터다 와 좋아 자 인연도 가봅시다 인연 2년. 인연도 레벨 다 찍고 아 좋아 나도 힘이 솟아올라 어 매매 매매파 매매파 매매파니까 메이지 어 메이지를 와와 와, 이거 빨리 템다 옮기고 결정 결정 돌리고 싶다 이거는 아 근데 일단 지금 패시브레벨이 1이거든요? 아 이거..이거 돌려야 되는데? 아..이거 강화하기에도 제로 부족하고 에이... 아..이거 다 찍는데 전설에서 60개 필요하구나 어깨 아니 알지 60, 90, 100 100개 필요하네? 미쳤다 100개를 어떻게 구해 아이금 100개를 어떻게 구해 아 일단 뽑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템이랑 강화 다 끝난 다음에 결투장, 지금 제가 결투장이 둘다 골드거든요? 둘다골드예요 여기 콜로세움은 골드1 결투장은 골드2입니다. 과연 풀템 맞춘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뽑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